옵션으로 빠지는 추세인데 K3도 피해가지 못했네요. 가장 최상위 등급인 시그니처로 선택하지 않으면 전 옵션 안개등은 빠진 제출고대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LED 안개등입니다. 3구로 되어 있으며 LED인 만큼 시원한 색온도와 함께 악천 옷이 만족할 만한 광량을 보여주게 됩니다. 순정품 인 만큼 검사 통과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멀티 펑션 스위치의 모습입니다. 완벽한 순정 구동과 함께 검사 통과 걱정 없이 사용하려면 이 부분도 교체해야 합니다.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해 작업하며 정비 지침 에 명시된 굵기를 준수해 사전에 배선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해 범퍼 탈 것이 흠집을 방지해 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공 커버를 탈고 안개 등을 장착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해 안개등과 연결되며 홀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이중삼중으로 마감하였습니다.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고요 이제 에어백 모듈을 탈거 후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조형각을 기억해 주고요 핸들을 탈거 후멀티펑션 스위치를 안개등 사양으로 자사풀림 방지를 허브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줬고요 에어백 모듈을 장착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안개등이 달리니 세련된 모습이 가장 먼저 누릴수있고요 안개등은 미등 이상에서 작동하게 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별도 조작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레버를 이용해 온오프 할수있고요 계기판에 안개등 표시도 잘 들어옵니다 실내 연막 살균을 끝으로 출고합니다 호시국에는 필수인 것 같네요